친구들 안녕 쌤쌤의 주산쌤에요 이 오늘은 드디어 빼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빼기 에서 오늘은 보수 보수 빼기 할거예요자 빼기는 주판화를 내려주는게 빼기 입니다 그런데 보수 빼기는 보수 더하기 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입니다 자 다시 더뺄수 없을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예를 들어 10에서 9를 뺄 겁니다. 그쵸 9를 빼야 되는데 뺄수 없어. 그럴 땐 앞자리 내리고 9에 대한 보수 1 더하고. 알겠죠? 다시 25에서 6을 빼 보겠습니다. 자, 6을 빼야 되는데 5밖에 없어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6에 대한 보수 4를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한번더해 볼까요? 36 여기서 빼기 28을 하겠습니다 뺄수 없을 때 먼저 20을 빼야 되죠 20을 빼고요 8을 빼는 뺄수 없어요 그쵸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알겠죠 자 그럼 연습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15 빼기 9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요 그 다음 19 빼기 7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더하기 13 31이 됐죠 다음 23 빼기 5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17 빼기 18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그 다음 28 하니까 그러니까 45 다음 62 15 빼기 65요건 빼기 쉽죠 그 다음에 18 빼기 17 보수 올리고 그쵸 13 3 7 10 2 더하고 빼기 47하고요 더하기 8 앞자리 올리고 보수 내리고 빼기 4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6 다음 64 18 15 9 17 하니까 75자 제가 지금부터 2부로 한번 숫자를 하면서 빨리 나 보겠습니다 시작 15-9 19-7 13 31 23 23-5 517 10-28 28 45 62 15-65 18-17 13 37 12-47 녹8를 8-46 64 18-15 -9 17 75.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판만 나볼 거예요.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보수에 관한 더하기 빼기만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네, 잘 봤죠? 자,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은 보수에 더하기 빼기는 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보수에 관한 거는 친구들이 다할수 있어요. 자, 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 나눗셈 할때 필요해요. 나눗셈 할때 빼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는 계속 더 하는 거고 나눗셈은 계속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네. 오늘 보수의 더하기 빼기 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잘 기억하셔서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